아, 진짜 예쁘다. <edy> 너무 예뻐. <superpower>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 진짜 정말 정말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입니다. 빠바바바바바바. <SSTALK> 루이비통님이 입장하셨습니다. <S touchscreen> 제가 얼마 있으면 생일이라서 셀프 생일 선물을 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제가 지금 약간 감기랑 비염이 있어서 코가 굉장히 막 크는데 일단 쇼핑백부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굉장히 힙한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고 요즘에는 루이통이 굉장히 약간 힙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더 클래식했다면 요즘엔 여러 회사들이랑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대중적으로 광고나 마케팅도 좀더 대중화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런 거 같은데 보증서 그죠 약간 뭐 그런 거 그런 거고 영수증 있습니다 바바바바바 바바바 예쁘죠 어 포장도 너무 예쁘고 패키지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깔끔하고 저는 이게 제 자신한테 셀프로 주는 생일선물이긴 하지만 진짜 선물 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떨려 이거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박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키지 같은 거잘안 모으고 버리거든요 어차피 다 쓰레기니까 이거는 제가 음... 잘쓸수 있는 재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바로는 필요가 없으니까 자 본품입니다 루이비통 헝겊으로 한겹 쌓여있고 이것을 열어보면 아이 안에 있어요 내용물이 있어요 빠바바바 이렇게 반지갑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요 반지갑을 구매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지갑을 안좋아해요 반지갑도 되게 작은 사이즈의 반지갑만 좋아하는데 제가 원래 쓰던 지갑이 이거거든요 원래 쓰던게 셀린은 이거고 이번에 새로 구매한 루이비통 반지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손에 들어오는 그립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손이 보통 약간 작은 편이기도 하고 손가락도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큰 지갑을 들고 다니면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탈때 카드 찍잖아요? 이때 약간 내 손보다 지갑이 커서 겉돌면 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미니미니하고 귀엽고 깜찍한 이런 사이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쓰던 이셀린느 지갑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긴 했는데 요거보다 더 작아요 둘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게 셀린느이 지갑은 그냥 요렇게 통짜 카드지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5만가지 다 때려박았어요 카드도 있고 뭐 명함도 있고 돈도 있고 그냥 다여기 이렇게 넣는데 이게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지갑을 지금 2년 반인가 쓰고 있어서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자, 이번에 구매한 이 루이비통 지갑은 이렇게 작고 깜찍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왜냐! 빠바바밤 요렇게 열려요. 엄청 귀엽죠? 요렇게 열리고 지폐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고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열리지 열리고 여기에 같이 동전 같은 거나 뭐 이것저것 넣을 수가 있어요 엄청 실용적이죠 뒷모습 앞모습 그리고 요거를 펼치면 뚝딱 이렇게 실용적이고 저는 사실 좀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긴 해서 이런 패턴 있는 건 많이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이드 자체가 이런 깜찍이 버전이라서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어, 이거는 제가, 어,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혹시 필요하시면은 이거에 대한 리뷰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언제쯤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